너무 장시간 구안해잖아 맞아. 단시간이랑 장시간 음. 구안해 이거 정말 저는 약이라고. 예. <웃음> 송정희 대표님의 라면집 사장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얘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준상수양입니다. 오늘 요 신촌 연대 앞에 가마마루이. 정말 연대 앞에 랜드마크 라면 전문점인데요 오늘 가마마루의 과연 라면집 사장님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사시는지 어떻게 재밌고 즐겁고 잘 살아오셨는지 잠깐 얘기 나눠볼게요 오픈하시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어, 2008년에 오픈했으니까 올해로 12년?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요즘 1년이면 강산이 변하거든 아, 네. 상권은 네. 12번 변한 거야 아, 이거를. 어 아, 이거는. 그럼요 음, 음. 그 연대아미 동네가 12년 전과 지금 제일 달라진 거는 뭐예요? 처음에 했을 어, 때는 어. 어? 일본 라면이 뭐야? 어. 아는 매니아층만 만났다면 <웃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없을 정도로 대중화가 됐다 결국은 일본 라면은 뭐 일본 불매운동도 있었지만 요즘 보면 그래도 먹는 사람은 꾸준히 먹더라 그렇죠. 1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신 사장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 라면 가게잖아 인생이죠 인생 아 인생이지 청춘히 닫았어요 어. 서장님은 처음 봤을 때와 지금하고 딱 보면 네. 근데, 와. 야 서장님 의 인생이 뚝뚝 떨어져 있다 그치? <웃음> 청춘을 다 바쳤어 이 라면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이 뭐예요? 가장 즐거운 일은 단골순이에요 <웃음> 사람, 사람, 아, 단골손님과의 사... 그 끈끈한 유대관계. 아...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는 거. 초기 그렇구나. 단골들은 예. 엄청 끈끈해요. 그때 초기 단골들은 아이 데리고 오겠다. 당연하죠. 여기가 우와... 가족들이 없을 것 같죠? 주말이면 가족 단위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가족들 데리고 오고, 음. 저 결혼했어요. 애가 돌이에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요 아 그리고, 어, 사장님 저 결혼해요 청첩장 들고 가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20대 때 처음 먹었던 음. 일본 라면인데 그걸로 인해서 한번 길들여졌고 음흠. 졸업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찾아오는 네네. 야 이건 정말 대학가 상권이 주는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대학가 상권의 또 즐거움 중에 하나는 그래도 늘 생체학적 생물학적 나이는 먹어 가지만 항상 아, 그렇죠. 대, 청춘이잖아 마음은 청춘이잖아 늘 <웃음> 네, 그 20대하고 소통하잖아 오 그럼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년 어쨌거나 뉴페이스가 옮다는 거예요 아 중요하다 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뉴페이스 신세대 소비자들이 므로 인해서 야 세월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만 그렇죠. 그들의 언어와 감각과 그렇지, 감가, 센스와 그렇지. 그 스타일을 보면서 근데요? 나도 바뀌어 가고 그렇죠. 대학가 선권의 강점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응. 나이 절대 말 안거든요 아 응. 맞아요 지금 22살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근데 일본 라면이 저도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압구정동에큐슈라는 일본 라면 가게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겨서 지금 뭐 일본 라면은 뭐 신세대 상권, 대학가 상권 네. 이런 데서 일본 라면은 뭐 그냥 한식만큼이나 선호도가 높은 그냥 메뉴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 이런 일본의 불매운동 오면서 약간 주춤했는데 그때 타격이 좀 있으셨어요? 어타격 있었죠 그렇구나 네. 근데 그 타격 입었던 가게들이 지금 올해 뭐 코로나도 있습니다만 다시 손님들이 찾아온다 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시 와요. 아, 그렇지. 왜냐면한번 길들여진 그 입맛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웃음> 이게. 이게 일본 네. 라면이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 맞아. 중독성이 은근 있어. 그래서 이 가마마오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신촌 상권의 문화재라고 느껴지는 게. <웃음> 문화재죠, 문화재. 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외식 트렌드에서 중요한 게대형화 전문화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그렇죠. 근데 요즘 큰 가게 안 놀래 그렇죠. 오히려 작은 가게, 알토란 가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 그렇죠. 어, 프랜차이즈는 맛집이 없잖아 그 그렇죠. 어, 근데 이거 맛집이잖아 네. 라면 맛집 네. 그래서 이 라면 맛집을 12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네.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어 이거를 대중들이 알아줄까. 맞 10년 전에는 한식이랑 일식이랑 맛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고전을 멸치 못하다가 아 이거를 알아줄까 대중들이. 음. 그런데 그냥 꾸준히 음. 앞서가는 선구자적마음 오케이. 아니면은 이거를 음. 아. 나홀로. 나홀로. 홀로. 홀로. 그거를 음. 저희가 20년 전에 했었어요. 나홀로 식당, 일인 식당에. 맞아요. 어 그런데 예, 예. 그때 당시는 다. 아 무슨 나홀로 누가 어. 혼자 오느냐? 어. 그때 당시는 다 시선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어. 누가 그때 당시 혼 식당에 혼자 오면은 다 어우 뭐야 음식점 한 사람도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요즘 뭐 혼밥, 혼술, 혼술. 이거 기본인가. 지금 혼자 여행도 다니잖아요. <웃음> 맞아요. 음, 근데 그를예 어. 네, 그게 지금 그렇게 보니까. 적중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죠. 나홀로 소비가 12년 전과 지금이 가장 많이 달라진 가장 많이 트렌드예요. 아, 그렇구나. 창업자 입장에서도 혼자 오는 사람을 절대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소비자들도 떳떳하게 혼자 와서 음. 할거다 한다. 그렇죠. 오케이. 오, 혼자 와서 다 해요. 아, 와서. 늘 뜨거운 음식을 하니까 여름에 되게 힘든 거 아니세요? 여름이 힘들죠. 그렇죠. 주방에 에어컨 설치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삼계탕 아. 탔잖아요 맞아. 어, 어, 어. 그렇듯이 이거 어찌 보면 이거는 육수, 국물, 육수. 보양식. 맞아. 제 보양식이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여름일수 뜨거운 걸 많이 모아야 된다. 땀 흘리니. 보양식 맞지. 돼지뼈 돼지 국물이니까. 이 장시간 구하 해잖아. 맞아. 단시간이랑 음. 장시간 구하 해. 이거 정말. 저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골다공증에도 어. 좋고요. 맞아. 면역력 올리는데 찾아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 그리고 사장님 제가 12년 동안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사장님 사장님을 옆을 지켜줬던 직원과 알바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이제 사람. 그렇죠. 음. 그 직원을 늘 어렵다고 하는데 직원 관리 어렵다고 하는데 사장님만의 직원 관리 비법 하나만 알려주시면. 음. 저 역시도 쉽지는 않았어요.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뭐 쉽다고 하면은. 예, 예, 예. 사람이 제거해. 예. 저는 여자, 사, 사, 저... 여자 어. 사장이다 어. 보니. 예, 예. 남자 사장님과 달리 좀 안아주는 맛이 있어 아, 있었고, 따뜻한, 따뜻한. 야, 때에 따라서는. 뭐이 누나 모드 그렇지 따라... 어, 때에 따라서는 뭐 어디야 아주 아주 젊은 이모 모드 독단적으로 <웃음> 음. 하지 않고 음. 일단은 상의를 같이 해서 오케이. 소통을 해서 이거 고쳐으면 음. 좋겠다 와, 오케이. 그럼... 결국은 직원분과 알바분들의 인생을 공유하신 그렇지. 거네 같이 아. 공유하면서 아.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 사장님 보시니까 12년 정도 해 보니까 음. 야 작은 가게 음식점 사장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있으세요 네. 그 어제 작은 가게일수록 어. 네, 손님과 격이 없이 친절. 뭐는, 뭐, 는큰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음, 음. 친절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손님이 오면은 어,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기억? 네. 저는 예. 제 장점이 예. 한번 분명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래 손님, 오, 어, 또 오셨네요? 라고 하면, 어, 예. 그 다음부터 바로 단글띠입니다 다음 그거 기억. 작은 가게일수록 한번 방문한 손님이 기억하는 거.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그 손님이 또 자기 친구 데리고 와요.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아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12년 동안 이 자리를 <웃음> 있었던 이유가 맞아 손님을 기억해 주는 아, 거죠. 어, 진짜 아, 언제 앞에 가마마루이가 지금 12년 동안 아, 열심히 네. 살아 오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12년도 사장님이 행복하시면서 우리 연대 학생들, 이 동네 신촌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 문화재 가게로 잘 자리맞으면 하는 이런 감사합니다. 바람도 있고요 아무튼 사장님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건강하세요 화이팅! 예예, 가서 먹어볼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잘잘 못해서. 감사합니다. 와... 네. 아, 여기는 키오스크 없구나. 주... 저희는 일부러 안 와요. 아, 오히려. 아, 맞아. 오면은, 응. 누가 온지 몰라. 맞아. 아. 야, 회떡밥도 하고. 와, 누룽. 나저 누룽동 고추라면 하요 누룽. 온천난도 하나 주세요. 와 정말 진한 국물이다. 음와와와와 와, 와, 와. 이거 온천 라네아 일본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어서 내가 진짜 아, 맛있다. 아밥 알아서 갖다 먹으면 되고. 맞아 맞아. 아~~ 오케이 그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와 헉! 어~~ 야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 아 음. 어, 진짜 라면에... 라면집에 마파두부 주는 데는 없어 내가 그래도 학생상권이니까 어? 학생상권이니까 맞아 하나하나가 진짜 정성이 뚝뚝 떨어졌네 보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역사다 내가 딱딱 딱 보니까 진짜 야, 이거 정말 아까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두근자를 틀으셔야 돼아 그래서 간식이에요 아야 파도가 야, 정말 아 진짜 야, 선릉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으로 한 거야. 진짜 바, 받는 게 하나도 없어. 아까 저 보니까 저 국물 딱 보니까 알거 같아. 저 얼음 몇 시간 끓이는 거야? 응, 3일은. 1단계 끓이고, 2단계 끓이고. 아. 还有